어, 홍당무 여러분 한달잘 보내셨나요? 다와 님은 이렇게 남겨 주셨어요 1월에는 저의 직관대로 방향키를 잡고 나는 것을 확인하고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서로의 빛을 응원하고 응원 받을 수 있었어요. 협동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불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 되려 긍정적으로 채워졌어요. 이번 달에는 아프고 풀리지 않는 사람과 내 안의 그것, 소외된 사람과 내 안의 그것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함께 행복하고 편안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남겨 주셨어요 평안한 한달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콩 두부 님은 이렇게 남겨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칼리 님 새해에는 해외를 여행하면서 아주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를 만나고 대가 없이 시간과 마음을 나누면서 신나게 노는 경험을 했어요 여행 중 한국에 두고 온 취업 걱정으로 고민했는데 고민해봤자 달라지지 않을 거고 지금을 누릴 수 없게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먼 훗날을 고민하는 대신 지금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달 소원은 악 쓰거나 조급해 하지 않고 남은 한 달을 잘 즐기고 돌아가고 싶어요 여행 가서 친구도 만나신 거 같은데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을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콩두부님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섬돌향림교회라고 소수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는 교회에 임보라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목사님의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함께 묵념하면 좋겠어요 은보라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고도 연대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셨던 분이에요 저도 목사님에게 그런 위로를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만에도 잘 다녀왔는데요. 자유로워지고 느꼈습니다. 와서 놀랐어요. 다양한 현대 무당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책 붉은 선과 실령님이 보고 계셔 독자분들을 만나서 영혼의 모양도 알려드리고 깊은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자세한 것은 신을 만난 이야기 5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번 3월은 을묘월이라고 넝쿨처럼 어디서든 이리저리 바쁘게 자라나는 그런 생명력이에요 모든 띠분들이 사랑 자체가 많아져서 그것을 표현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숨겨왔던 욕망들이 막 드러나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다 표현하고 즐기는 한달 보내시면 좋겠어요 이런 생명력이 금세 사랑에 빠지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내 욕망을 축복해 주는 사람들 내 세상의 확장과 연결을 도와주는 인연들 가까이 하시고 누군가를 독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욕망과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누군가도 축복해 줄수 있는 폴리아모리에 대한 공부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홍승은 작가의 두 애인과 삽니다 라는 책 읽으면서 한달 보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평소에 우울함이나 무기력하고 이런 게 심했던 분들은 이번 달부터 몸이 가벼워 질수 있어요 몸을 가볍게 유지하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식사도 너무 무겁지 않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개운해지는 것들 가까이 하면서 겨울잠을 자는 동안 뭉쳐 있던 근육들을 천천히 깨워 주세요 마야 달력에서 채널이 열리는 날은 3월 13일, 17일, 24일, 25일입니다 24, 25일에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역할 옷을 입을 건지 고민했던 것을 결단하고 실행하기 좋은 때예요 영감이 가득한 한 달이 될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죠 이번 달도 꿈이 아주 생생하실 텐데 댓글로 내가 꿨던 최근의 꿈들 나누고 싶은 꿈을 남겨주시면 다음 은세때 인상 깊은 댓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꾼 꿈도 나의 거울과 같아서 좋은 교감이 되더라고요 댓글로 꿈 이야기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GT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거슬리는 것도 치워야 하고 이런 게 많았을 텐데 귀찮은 일들은 2월에 잘 마무리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이제 3월에는 부스터를 달고 달려 나가는 때입니다 지난 2월에 간절함을 위해서 뭔가를 끓이는 중이었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이랬던 분들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했기에 우울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억울함과 분노 밑에는 깊은 슬픔이 있잖아요 그 슬픔이 뭔지 명상하면서 글로도 써주시면 잘 보일 거예요 당장 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글을 막 써주세요 쓰기 시작하고 쓸 내용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혼자서 쭉써 보시면 내가 어떤 간절함과 슬픔이 있었는지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달래지고 환기가 될 거예요 이번 달은 원하지 않던 직장이나 일정도 모두 그만둘 수 있는 때예요 이동수도 있어서 이동하기도 좋은데요 이번 달이 시작되기 전에 이틀이라도 잠깐 여행도 다녀오시면 좋겠죠 바다나 강, 호수 같은 물소리가 들리는 곳 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잘 때도 유튜브에 계곡 물소리라고 검색하면 좋은 물소리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들으면서 주무시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관계 때문에 답답했던 분들은 안에서부터 풀리고 자유로워지는 때라서 관계 자체가 극적으로 뭔가가 바뀐다기 보다는 관계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어서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정화를 잘 해오셔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내 영혼이 씻기는 모습을 자주 상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결단하고 이동하고 표현하고 창조하는 때예요 숫자욕과 물소리 북쪽을 가까이 하시고 평소에도 좋아하는 은은한, 은은한 조명들 켜고 지내시고 어두운 밤 시간을 잘 활용해 주면 좋겠어요 자기 전에 글 쓰는 시간도 꼭 마련해 주시고 인상 깊은 꿈도 많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댓글로 그꿈 이야기도 꼭 남겨주세요 한달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번 달도 건너가 봐요 안녕하세요 소띠 여러분 누에고치 잘 만드는 2월 보내셨나요 열심히 정화하면서 생활하셨을 텐데 아, 내가 이런 일을 할때 정화가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음악을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이럴 때 내가 정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들을 잘 기록하고 기억하셔서 정화되는 시간을 일상에서 많이 늘려주세요 노래 부르는 시간이 내가 정말 충만해지고 뭔가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 노래를 만드는 루틴도 하루에 몇 시간 딱 마련해 주시고 꾸준히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띠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에서 큰 변화가 찾아오는 때라서 이동수도 있고 마음의 지붕도 바뀌는 때예요 말 그대로 마음을 덮고 있던 하늘의 기운이 환기가 되고 교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나를 짓눌렀던 누군가의 저주나 안좋은 말들에서 해방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변화도 크지만 심리적인 변화도 큰 때라서 이렇게 큰 변화를 앞두고 2월에는 내가 부끄러워지는 꿈을 많이 꿨을 수 있어요 이 부끄러움을 말로든 글로든 꿈으로든 상상하고 표현하는 순간 완화가 되거든요 이런 꿈을 많이 꿨다면 아, 변화가 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가 이런 게 문제야 스스로를 탓하고 모든 죄책감과 좌절감이 몰려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런 밖에 소리들에 속지 마시고 본연의 감각을 믿고 가시면 좋겠어요 너는 왜 빨리 변화를 못하니 왜 아직도 그러고 있니 이런 마음의 소리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꼭 변화를 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가시면 좋겠어요 누에고치의 안전한 마음의 집은 지난달에 잘 마련을 했으니까 이제 변화의 바람을 안에서 대청소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달은 숫자 7과 밝고 화려한 것들 꽃 모양과 꽃 향기들 가까이 해주시고 따뜻한 남쪽도 가까이 해주면 좋습니다 밝은 낮에 산책도 자주 해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야기와 존재들 가까이 하면서 지내주세요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봄의 시기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소띠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호랑이띠 여러분 지난달 호랑이가 굴 속에서 깊은 잠을 자는 때였다면 이번 달은 굴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주변 동료들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깊은 교감도 나누게 돼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동체 글 쓰는 공동체 이런 곳에 찾아가서 미리 좋은 인드라망, 인연망에 계시면 좋겠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많은데 동시에 고독함도 밀려올 거예요 체력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무리하게 약속을 잡다가 피곤해서 말실수를 하거나 집중력이 없어져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정상적인 상호 작용에서는 좀 서투러지기 쉬운 때니까 침묵 자리나 술자리 이런 곳은 피하는 게 좋겠죠. 인연운은 좋은 때니까 공부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디션이나 면접 시험에는 좋은 결과가 있는 때예요. 큰 성공과 결과를 만난 다음에는 인생을 다산 것처럼 의욕도 없고 해탈한 것처럼 의연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내도 되니까 일정을 느슨하게 잡고 컨디션 조절에 집중하면서 지내주시면 좋겠어요 아직 겨울이고 추우니까 무리해서 활동하고 일도 확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쉬면서 느리게 생활하는 일상 리듬으로 지내주세요 이번 달도 고요한 에너지에 집중해 주시고 숫자 7과 붉은색, 따뜻한 것들 가까이 하면서 지내주세요 호랑이띠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이 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좀 거슬리고 불편한 인연도 용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번 달은 너무 무작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안전한 공동체를 미리 찾아서 활동해 주시면 훨씬 더 편안할 거예요. 글쓰기 모임, 공부하는 모임,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함께 생각을 나누고 질문을 나눌 수 있는 곳에서 편안한 한달 보내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토끼띠 여러분. 호흡으로 기운 정돈하면서 잘 지내셨나요? 침묵하면서 사람들과 깊게 소통하는 것도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토끼의 해이고 토끼의 달이에요 본연의 기운이 강해지고 혼자 하는 일도 많아질 수 있어요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일도 당장 2월부터 앞에 다가왔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2월까지 결단을 해주시고 3월에는 그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껏 편안하게 지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된 인연과 공간이 있으면 3월 초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다음 자리가 비워져서 좋은 인연과 기회가 닿을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혼자서 해내고 책임감도 강해져서 밖에서 들리는 도움의 요청도 많아지고 그것을 무시하기도 어려워질 거예요 주변에 힘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존재, 다른 존재에 감응하는 일도 많아지니까 이런 때에는 사회적인 애도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공적으로 이 마음을 풀어 주시면 좋겠죠 애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나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도 사회적인 언어로 확장하고 연대하면서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올해 내 몸이 너무 아프고 성과주의에 찌든 이 사회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면 장애학 같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나의 불편함을 소수자의 언어로 확장해서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계셔 주시면 좋겠어요 토끼띠 여러분의 이 넘치는 기운으로 비를 맞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큰 우산을 펼쳐주는 힘으로 이 기운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숫자 2와 분홍색 창조하고 표현하는 모든 활동들 다양한 생명체와의 교감을 가까이 해주세요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 영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토끼띠분들에게 영감이 될것 같아요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달도 수고 많으셨고 혼자 하는 일이 많아지더라도 연결감 계속 느끼면서 지내는 한달 보내시길 바래요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용띠 여러분 몸과 마음 편안한 한달 보내셨나요? 그동안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번 달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지나오면서 알게 된내 몸의 리듬과 체력을 바탕으로 규칙이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던 분들은 2월 말부터 서서히 눈이 녹듯이 몸이 녹을 거예요. 소화 잘 되는 음식 드시면서 봄 준비하면 좋겠죠? 몸과 마음이 정돈되고 어지럽던 생각도 정리가 되는 때입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처럼 정신질환이 있었던 분들도 그 병명보다 더큰내 존재와 내 서사를 믿게 되고 만들게 되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시기가 오면 그동안 억눌렀던 마음속 이야기를 글이나 그림으로 창조하는 활동으로 잘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어, 연결되는 시기예요. 승진운도 있고 좋은 기회를 제안받거나 스카우트 제의가 있거나 기회들이 올 거예요. 이런 게 오면 마다하지 말고 웬만하면 받아주시면 좋겠죠? 이번 달은 어떤 선물이 있을까 하루하루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면 좋겠어요. 마음껏 기대하고 나를 위한 선물도 준비하면서 한달 시작해주세요. 달은 숫자 2와 자주색 보라색 계열. 상징적이고 직관적인 언어와 시를 가까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좋은 소식과 선물과 함께 만나요. 안녕하세요. 뱀띠 여러분. 꿈으로 나오는 메시지와 영감 잘 받아 안으면서 한달 지내셨나요? 꿈에서 물이나 불처럼 원초적인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나온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물이 나오는 꿈은 내가 들여다봐야 하는 뒷모습이 있는 거고 이때는 성찰해 주면서 꿈을 풀어 주시면 좋아요 불이 나오는 꿈은 내가 태운 것들 해결을 한 것들을 보여줘요 스스로를 지지해 주는 방식으로 꿈을 풀어 주시면 좋겠어요 꿈일기도 계속 꾸준히 써 주시고 이번 달도 꿈이 더 생생해질 거니까 일주일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동안 썼던 꿈일기들 보면서 정리해 보시면 아, 내가 어떤 리듬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걸볼수 있어서 좋을 거예요 이번 달은 뱀띠 여러분이 뱀 자신의 껍질을 벗겨내는 때입니다 스스로 벗기는 거라서 이별을 하거나 멀리 이동을 하고 여행을 가고 혹은 외국어를 배우거나 낯설고 이질적인 인연을 만나기 좋은 때예요 한계를 뛰어넘고 도전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해주면 좋겠어요 보호해주는 기운도 강하니까 모든 걸 믿고 모험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인연들도 있어요 나를 평가하려는 사람보다는 존중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섬세하게 교감하면서 지내주시면 좋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과 미생물과도 깊이 접촉하고 소통하는 때니까 봄에 피어나는 새싹들이랑 인사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지내주세요 이번 달은 숫자 8과 파란색 정직한 교감이 뭘까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면서 지내면 편안하고 재밌게 건널 수 있을 거예요 가고 싶었던 곳, 모험하고 싶었던 것 있으면 이번 달에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럼 모험 잘 다녀오시고 다음 달에 또 새로워진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하세요 말띠 여러분 좋은 인연 만나는 한달 보내셨나요? 특별히 새로운 인연이 없었어도 기존 관계에서 깊은 친밀감과 신뢰를 느끼고 그런 걸 다지는 시기였을 거예요 귀인이라고 할때그 상대방의 완벽한 모습으로 보통 상상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귀인으로 받아들일 만큼 나 자신이 순수한 상태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말띠 여러분에게 이번 달이 그래요 좋은 인연이 오는 것도 있지만 엄청 순수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기운을 인연을 만나는 것으로 쓸 수도 있고 무언가를 파고들고 공부하는 걸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말띠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인연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만나고 그게 상대에게도 전해져서 상대방도 나에게 귀인처럼 진심으로 생각하고 위해주고 이런 때예요 어느 때보다 마음을 열고 잘 지내주셨을 텐데 반대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연 만큼 상대방이 결이 안 맞아서 어, 상처를 받고 깊은 분노를 느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깊은 분노를 느낀 분들은 이번 달에 그 분노가 갈 방향을 탐구하고 공부하면서 지내주시면 좋겠어요 분노하고 동시에 치유받을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의 영화 울프 라고 자신의 종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 인간 동물인데 자신이 거미라고 느끼거나 늑대라고 느끼거나 고양이라고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들을 정신병원에서는 고쳐야 하는 질병으로 바라보지만 그 카메라는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인간 중심적인 상호작용 안에서의 정상성을 그 사람에게 들이밀고 있는 건 아닌지 나 자신에게도 그러고 있진 않은지 성찰하면서 보시면 스스로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이번 달은 말이 초원에서 풀이랑 당근 먹으면서 유유자적 쉬고 교감 나누는 때예요 바쁜 일정은 4월로 미뤄두면 좋겠죠 인연운과 공부운, 학업운이 특히 좋으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좋은 결과도 있을 거예요 제도권의 공부보다는 독학으로 혼자서 공부하거나 자기 자신의 직관과 상상력을 활용하는 명상할 수 있는 공부를 해주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이번 달은 생생한 초록색과 연두색 숫자 3과 동쪽 쿨을 가까이 해주시면 좋아요 말띠 여러분 올해가 전반적으로 막 발산하기보다는 수용하고 도움을 받고 이런 때라서 마음이 막 습관적으로 급해질 수 있지만 급하게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유유자적 쉬면서 상상력을 넓혀주고 그 넓어진 상상력으로 매일 같아 보이는 일상을 다채롭게 꾸며 가시면 좋겠어요. 한달잘 보내시고 다음 달에 더 편안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양띠 여러분의 감을 믿고 좋은 선택 잘 하셨나요 이번 달이 시작되기 전에 양띠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양들의 침묵 이라고 저도 추천으로 다시 보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양들의 침묵 속에서 그들의 비명을 듣는 것 그것에 공감하는 힘을 가진 사람과 다른 존재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양띠분들이 공감하고 감흥하고 영향을 받는 능력이 강해서 이 능력 덕분에 시기마다 만나는 인연에 따라서 삶의 풍경이 많이 달라지는 편인데 이번 달이 바로 그런 시기예요 평소에 알고만 지내던 사람들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과 식구가 되고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의기를 투합해서 단기로 공동 프로젝트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양띠 여러분을 믿어 주는 사람들이라면 양띠 여러분도 그들을 믿고 가시면 됩니다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양띠 여러분의 섬세함과 예민함을 조직에서 좀 불편하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만 아니면 괜찮아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꼭 2년과의 일이 아니더라도 이번 달은 일복도 많고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도 있고 상을 받을 수도 있는 때예요 그래서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면 여행을 잠시 다녀오기도 좋습니다. 이번 달은 숫자 7과 주황색 은은하게 타오르는 촛불과 남쪽 따뜻한 것과 따뜻한 공간 관계를 가까이 해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예민함을 나눌 수 있는 관계와 이런 울타리가 아직 없다고 느낀다면 책이나 영화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읽고 보이지 않는 연결감을 느끼면서 지내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달에 더 편안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원숭이띠 여러분 하늘 자주 바라보는 한달 보내셨나요? 이 책임감이 자칫 죄책감이 될수 있어서 마음이 무겁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달에 이 책임의식이 느껴지는 상황과 관계를 만났을 텐데요. 내가 어떤 것에 책임을 느낄지도 내 선택이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데 제 식구인 폴리아모리스트 우주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무한하지만 시간은 유한하다고 그래서 이 지구에는 사랑할 것들 투성이고 그런데 누구를 위해 구체적인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난달 있었던 인연과 일들로 이번 기회에, 어, 이번 생에 내가 누구를 돌보면서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모든 여정에서 나침반이 될 거예요. 이번 달은 관계에서 막혔던 것들이 풀리는 시기입니다 등이 아예 멈추고 화해를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원숭이띠 여러분이 안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열려서 문제처럼 보이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런 때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다른 존재의 입장에 설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마음은 어느 때보다 편안할 거예요 특히 지난달까지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인연들, 사랑하고 싶은 존재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우리가 독점 연애 1대1 관계에 익숙해지면 반드시 이 존재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고 그런 강박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내려놓으시고 누군가를 동시에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지내주시면 좋겠어요 들어오는 일도 많아요 또 재물운도 그만큼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때에요 그만큼 밖으로 어, 돈들이 새어 나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계약이나 목돈을 써야 되는 일은 이번 달보다는 4월로 미뤄주시는 게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빚이 있고 어려움이 많았던 분들도 풀리기 좋은 때예요 오랫동안 싸지 못한 똥을 놓는 것처럼 개운하고 시원한 한 달이 되겠죠 이번 달은 대장이랑 폐에 무리가 많이 갈수 있으니까 쾌변도 신경써서 해주시고 소화 잘되는 음식 드시고 술도 줄이면서 지내주세요 숫자 9와 흰색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의 공간과 관계를 가까이 해주세요 뭐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따라서 몸의 컨디션이 많이 달라지고 특히 배변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랑 있을 때 편안하게 응가를 잘 못한다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혼자서 응가 넣는 시간 잘 루틴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시간을 소중히 하면서 지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달에 더 시원해진 모습으로 또 만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닭띠 여러분 마음의 뿌리를 되새기는 한달잘 보내셨나요? 이번 달은 닭띠 여러분이 성에너지가 엄청 강해져서 묘한 인연과 성적 교감을 막 나누기 좋은 때입니다 성적 교감이 꼭 성기결합 섹스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도 잘 보이지 않았던 나의 은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타인을 만나는 거예요 비밀을 나누기도 하고 친밀해지겠죠 이렇게 만나는 인연과 서로만 바라보겠다 독점관계만 설정하지 않으면 좋은 만남이 될 거예요 사랑을 내가 알던 기존의 틀에 가두지 말고 교감하시면 좋겠죠 지난달처럼 내 신념을 다져주는 걸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것도 없고 사회적이지 않은 것도 없고요 메타적인 관계로 답답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로 폴리아몰이나 오픈관계, 아나키 릴레이션십처럼 다양한 관계의 방식, 다양한 사랑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공부해주고 이것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모임에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을 잘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소중한 인연들을 밀치지 않고 함께 어울리면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달은 숫자 4와 하얀색, 네모와 안정감을 주는 공간, 내가 믿음이 가게 되는 것들 가까이 하면서 지내주세요. 다음 달에 더 자유로워진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개띠 여러분. 연말에 독소를 잘 풀어 주셔서 이번 달에 컨디션이 정말 좋은 때예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고 그래서 이번 달에 하는 선택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조직 운도 좋고 소속 운도 좋아서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취업 준비 하셨던 분들도 좋은 소식이 있겠죠 이번 달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보통 직장을 그만두라고 할때 옷을 벗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맡았던 기존의 역할 옷 혹은 기존의 이미지 이런 것을 넘어서 새로운 옷을 입는 때예요 꿈에서도 새로운 옷을 고르고 낯선 옷을 입는 것이 나오면 아 이제 내가 새로운 역할을 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글 쓰는 분들도 새로운 장르의 글을 쓰거나 필명을 바꾸고 글을 공유해 주실 수도 있고요 큰 이동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가까운 관계와 이별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옷을 벗으면 여러 기운이 오가잖아요 바람도 정면으로 맞고 먼지도 정면으로 맞고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겠죠 면역질환이 올수 있으니까 평소에 물 많이 드시면서 계시면 예방이 될 거예요 지금에서큰 변화를 주고 싶지 않고 이대로 좋다고 생각한다면 밖에서 규칙이 주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촘촘한 생활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조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시간을 5분이든 10분이든 만들어 주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거나 일어나자마자 물한컵 마시기 이런 작은 습관을 만드는 루틴도 괜찮거든요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주면 밖에서 들어오는 규칙을 덜 부담되게 올수 있게 할 거예요 이번 달은 숫자 2와 빨간색 따뜻한 환경과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세요 특히 햇살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은데 낮에 주로 활동하시고 밤보다는 낮에 깨어 있을 때 중요한 결정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연에 대한 것이든 일이든 어떤 것이든요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 포근한 공간 내 방도 잘 꾸며 주시고 포근하게 한달 보내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달에 또 만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돼지띠 여러분 풍부한 상상력들 잘 받아 안는 한달 보내셨나요? 상상력이 풍부해지면 영감도 많고 생생해지기도 하지만 불안이나 걱정으로 올 수도 있어요 불안이나 걱정이 커졌던 분들은 이번 달이 시작되기 전에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조건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선의를 베풀고 봉사하고 연대하고 이런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죠 혼자 글 쓰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걱정과 불안을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일단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 풀릴 때까지 쓰게 될거예요 이번 달은 활동가나 교육자 상담사 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길하고 보람을 많이 느끼는 때가 될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인연들이 나에게 오고 다가오는 인연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한달 보내시길 바래요 이동수도 있어서 여행이나 이직을 하기도 좋은 때예요 개개인의 맥락에 따라서 아주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일에서 누군가와 합치거나 헤어지게 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거나 밖에서 들어오는 변화를 압박하는 일은 없는데 마음에서 이렇게 변해야 될것 같은데 하기 싫다 심리적으로 하기 싫은 것들이 드러나고 떠나고 싶고 답답해지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시기에요 이거를 누군가를 돕는 에너지로 쓰거나 글을 쓰는 에너지로 쓰시면 분별력 좋은 글을 쓸수 있고 또 정확하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건넬 수 있어요 이런 답답한 마음이 막 강해지면 특히 혼자서 오랫동안 글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혼자 글 쓰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만 잘 해주시면 탈 없이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달은 숫자 6과 검정색 북쪽 물이 있는 곳으로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지난달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작년 올해 시작되면서 인생에서 뭔가 큰 기로에 선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돼지띠분들이 물길인데 이 물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혹은 합쳐지는 시기에요 인 자녀분이 있는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일반 학교에 가는 게 좋을지 대안학교에 가는 게 좋을지 홈스쿨링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번 해 그리고 이번 달에 사람들이 하던 방식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일반 학교나 일반 직장에서 적응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다른 새길도 있고 물길들도 있으니까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명심하시고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고 실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달도 편안한 한달 보내세요 그럼 다음 달에 또 만나요